인싸도 이런 인싸가 없다 슈퍼 초인싸 양태린 그녀는 발표면 발표, 제작이면 제작 완벽을 쫓아가는 멋진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와 함께 있는 이 남자는 남자친구인 주경모 헌칠란 외모와 멋진 스타일링으로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친구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개허당 하지만 이런 조건이 둘의 사랑을 더욱더 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대비되는 커플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초인싸였던 양태린과 대비되는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극소심 공주아 그녀는 양태린과 같은 학과의 후배였는데요 본인의 외모를 부정하고 매우 소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주아를 아껴주고 그녀의 매력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학교지만 과는 다른 봉윤식 소심한 공주아를 막 자기만의 공주처럼 매우 아껴주며 이뻐하고 얘기해주면서 아주 그냥 좋아추 꺼져! 양태린 주경모 커플과 공주와 봉윤식 커플은 서로 이웃집에 살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다른 이두 커플은 이웃 사촌일 뿐만 아니라 한 커플 프로그램에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커플 브레이커 이미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커플들이 출연하고 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상급 지급 조건은 짝을 제외한 다른 이성과의 스킨십입니다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금도 높아지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에 방금까지 사이가 엄청 좋았던 이 커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난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웹툰인데요 다만 연재되는 곳이 네이버 웹툰이라서 아쉬운 웹툰 커플 브레이커입니다 제가 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는게 아쉽다라고 했냐면 아시죠? 뭔 말인지 알지? 요즘 열광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커플 플랫폼인데요. 하트시그널, 러브캐처 솔로지옥, 그리고 환승연애까지 그 외에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심지어 출연자들까지 순식간에 연예인급 인기스타로 만들어주듯이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과 웹툰은 다르다는 거 커플 브레이커의 수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내 희망인가? 어쨌든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각난다면 해외 프로그램에 있었던 투아이 생각이 나는데요 투왓은 반대로 솔로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고 각자가 상대방 매력을 참지 못해서 막 스킨십을 하게 되면 걸려있는 상금이 차감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플 브레이커는 반대로 상대방의 애인과 스킨십을 함으로써 상금이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이게 환승 연애를 생각해보자면 헤어진 커플들을 모아놓고 했던 프로그램이라 뭐 어느정도 그럴 수 있다가 됐지만 이건 지금 현재 커플들을 모아놓고 커플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네이버 검열이 어디까지 허락을 해줄지 노골적인 장면이 없이 감정적인 선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건드려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그냥 좀 개인적으로 뭐 검열을 좀안 해주셨거나 아니면 무삭 제판을자 no. 오늘은 금요 웹툰의 새로 연재를 시작한 커플 브레이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역시 쿠키를 구워서 앞으로 좀 갔는데요 아직 내용 전기가 많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